여기 뭐냐, 어, 푸피에 해당한다 했는데, 해변조직은 푸피 안, 오지아요아니아야 해변조직, 가해면조직은 그러니까 해변 이렇게 있으면은, 푸피는 응. 아, 뭐, 그냥 까면 여기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그냥 이렇게 할게요, 푸피는. 응? 공부해서 그 이렇게, 이렇게, 그리고, 응? 여기 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뭐 이렇게, 이동그이미들이렇 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정렬되고 하나고 이렇게 있어요 어 얘네들은 기본 조직계거든요 어 그중에 얘가 해면 조직이고 얘가 음살이었어요 그렇지 음, 그래가지고 얘가 기본 조직계였고 그 다음에 토피랑 이쪽에 제 공변세포 있잖다이토피 이렇게 있다가 공변세포가 있어요 어소피이 밑에서 이렇게 공포를 어, 하는데 공변세포도 어. 어이 아이들은 토피 조직계에요 아 잘하고 있어 아주 잘했어 o this. <laughs>